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가컷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컷은 남자다운 느낌이 강합니다 반은 포마드 반은 가르마 스타일로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길이감에 멋스러운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죠 저는 개인의 두상 형태에 맞춰 커트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커트 동작은 동일하지만 나누는 파트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영상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두상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투블럭을 잘못해버리면 머리가 뻗어버리는 거죠. 두상이 튀어나온 기준으로 시옷 형태로 파트를 나눕니다. 옆 두상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투블럭은 절대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두상이 네모난 각진 머리가 아닌 이상 일자로 자르기보다는 튀어나온 두상을 기준으로 잡고 시옷 형태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렛나루 부분이 떠있어서 다운펌 작업을 할겁니다. 귀쪽 라인 작업하실 때 3mm나 6mm 보조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6mm로 작업을 했고요 귀랑 모발이 근접하신 분들도 있어 바리깡이 귀를 살짝 스쳐도 피가 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리깡은 항상 메인으로 한 개, 라인 전용 한개두 가지는 꼭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를 중심으로 6mm로 귀 라인 정리가 끝났고 가이드 위쪽은 틴닝으로 자연스럽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끝 정리를 해줍니다. 바리깡으로 연결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틴닝 가위의 단면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틴닝으로 한 번에 많이 자르면 모발이 많이 씹히는 경우도 있으니 틴닝 가위의 앞날 3cm 정도만 사용해서 올라가면서 모발 끝을 정리합니다. 고객님 모발은 가늘고 뻗는 직모 모발에 끝쪽에는 탈색 머리가 남아 있어요. 고객님의 두상의 모양과 모류 방향을 고려하여 파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옆머리는 안쪽 가이드에 맞추는 게 아닌 뒤라인까지 커트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커트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만 잡아두고 항상 마지막에 더 섬세하게 봐드립니다. 오른쪽은 항상 왼쪽에 비해서 자를게 별로 없어요. 무류방향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른쪽 두상은 정리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두상 형태에 따라서 파트를 나눕니다. 제가 커트할 때 생각해보니 이마 M자 라인과 정수리 부분까지 사선 파트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왼쪽과 동일하게 ㅊ 형태로 자릅니다. 시옷 가이드를 기준으로 6mm 귀라인 단면 작업을 합니다. 시옷 가이드 위쪽은 튜닝 가이로 부드럽게 커트를 합니다. 이마 M자 라인과 정수리 부분까지 사선 파트를 나누고 귀 라인을 기준점으로 정리합니다. 통수 모양대로 섹션을 둥글게 잡고 핀셋 처리를 합니다. 저 모양이 가이드가 되는 거죠. 목쪽 바리깡 작업할 때 6mm로 양옆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 중간 가이드를 설정합니다. 양옆이 밀린 끝과 끝선을 연결하면 상고 높이가 설정이 되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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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선 연결하는 방법을 물어보셔서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목 스냅이 어려운 부분이라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하지 마시고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손을 바리깡을 잡는 게 아닌 왼쪽 중지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줍니다 천천히 손목 스냅을 연습하는 거죠 가일컷 길이는 눈썹 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층을 냅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일정하게 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고객님도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 길이 먼저 일정하게 자르고 층 내드릴게요.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머리를 뒤로 넘기면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고 두상의 모양대로 둥근 모양으로 커트합니다. 항상 왼쪽 손이 공중에 떠있지 말고 고객님 두상에 받쳐서 안전하게 커트를 합니다. 손가락에 피를 내게 되는 요인이 공중에 띄어져 있기 때문이죠. 중간 부분 먼저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옆은 두상 모양대로 사선으로 둥글게 접고 커트합니다. 옆 사선을 커트하실 땐옆 모발은 다 잡고 커트를 하시면 안되고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맨 처음 바가지 형태의 가이드는 절대 건드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커트로 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넘어와 앞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모발을 잡고 코너 정리를 해줍니다. 항상 손가락 모양은 일자가 아닌 둥글게 두상 형태로 잡고 커트합니다. 요새 뒤쪽 커트할 때 다른 방식으로 커트를 하고 있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정수리 부분을 기준으로 빗질을 가로로 해보시면 앞뒤로 퍼져나가는 기준점이 생겨요. 모발을 잡고 둥글게 커트해줍니다. 이전에 잘라둔 앞쪽 머리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 기장에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놔두면 모류 방향에 따라서 모발이 퍼지게 되죠. 이렇게 뒤쪽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잘라줍니다 보통 뒤쪽 커트 하실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저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볼륨감이 확실히 생기죠? 사선 가이드와 상고 높이를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연결해줍니다 끝과 끝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주상 모양대로 커트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예쁘게 자라 나온답니다 두상에 맞춰서 커트를 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두상에 맞춰서 손가락 모양만 달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질감 처리를 할겁니다. 가일컷 스타일에 맞춰 드라이를 먼저 해둡니다. 슬라이싱 가위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틴닝 가위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커트 할겁니다. 좀더 무거운 부분까지 가볍게 처리해 줍니다. 무작정 자르는 것이 아닌 안쪽이 짧게 잘린다는 걸 생각하면서 길이를 정해서 일정하게 커트합니다. 튜닝 가위를 확 닫아버리는 게 아닌 서서히 내려가면서 촘촘하게 커트해 줍니다. 세심하게 작업할 때는 가위 끝날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전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